네 안녕하세요. 화끈순자주 두고스타 여러분, 그린애플입니다. 오늘 게임 바로 대형과 와다노아라 시나가부 시작해 볼게요. Let's go. 사실은 알고 있었어. 아니 이거는 같은 마음이었어. 아, 이거 뭐였지? 나, 나 이제 오랜만에서. 해 여자 파트인지 뭔지 모르겠어 나는 바보야 그냥 이대로 갈게요 어째선지 어째서 좀더 빨리 자신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걸까? 이미 늦었어 이젠 돌킬 수 없는 일이야 내 잘못이야 모든 게 전부 내가 좀더 제대로 했어야 한 건데 미안해 하지만 이젠 이 마음조차 전일 수가 없어 미안해 조금 높아서 좀 줄이겠습니다 저는 <웃음> 아, 불좀 먹고 하자 어, 뭐, 어, 기타, 너무, 보인... 대형과 와다노아라. 와라. <웃음> 하, 힘들다. <웃음> 축구를 용성, 이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건 결과 길다. <웃음> 아하, 미치겠다. 벌써부터 힘들다. 여, 여기 여이 너무 많다. 남키는, 남태도 있지만 여기가 너무 많아. 아, 이거, 부야체대도 있습니다. 이게, 해저질 수 있는 걸 만들어. 번따 있는 게, 아바타에 있어요. 바다 마녀.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웃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바다의 마녀. 그럼 당신은? 그랬군요 음 오래 기절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죠 파도에 흔들리는 듯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렇군요 오늘 밤은 만월이네요 저는 항상 만월의 밤에는 기도를 합니다 네, 저는 믿고 있어요. 그냥, 건전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길. 에디포성, 어서오세요. 이제, 어, 살아 돌아오셨구나, 잠에서. 후! 이거 하기 전에 두 개를 보써 끝냈습니다. 공, <웃음> 단편, 야. 배필에 비춰지는 바다는 마치 하늘처럼 빛나고 있죠.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에요 네자 <웃음> 그럼 시작할 거요 이것은 어떤 만화의 이야기? 본인의 이야기 빠밤 <웃음> 야 이것도 판타지 RPG 게임입니다 정확히 스토리에 있고요 제작, 해저, 제수 이거 게임 자체는 RPG 플러스 공포 게임보다는 이제 스토리 게임이라고 하면 되죠. 공포너 있습니다. 공포는좀 섞여 있어요. 이게 엔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해피엔딩, 한 가지는 배드엔딩임. 배드엔딩은, 이제 마녀가, 보면, 아, 얘기하면 안 되겠다. 직접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직접 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럼 렛츠고, 대형가, 와다노아라. Let's go. 참고로 <웃음> 여기 역캐 <여캐> 너무 많아요. <웃음> 내가 회색 정원 했을 때랑 비슷해. 회색 정원 역캐가 너무 많거든. 사랑스러운 아이여, 부디 너는 너의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물들지 않은 너를 존재하기를. 나는 그저 그것만 바라고 있던다. 괜찮아요. 왜냐면, 나도 많이 늘고 싶어서 그래. 어,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는, 되도록이면, 해서, 내가 많이 해봐야지. 음. 하. 음. 아, 너무 오래 자버린 것같 옷을 갈아입을까요? 네 기다려 응. 좋아 다들 밖에 있라나하 아, 이건 나이죠 우선 초반부터 세이브 가자 따란 따란 따란 따라따단 좋았지 메모칸 좋은 아침, 진짜 푹 잤구나. 왜 빨리 나끼 우는지 알아? 미안, 미안, 정말로 정말 창끄라기 만연하니까 다른 애들은 저쪽에 있어. 응, 알았어. 이거 외워야 돼요. 목소리를... 뭐~ 더 보인더라. 얘는 약간 얌전하면서 소, 소, 소심한 성격이고, 이거. 이거는 문헌데남캐 남자보다. 여, 좋은 아침 와다노와라 좋은 아침 혹가미? 정말 푹잤나보구나 응, 왠지 푹자버렸어긴 여행에 지친 거겠지 무리하진 않는 게 좋아 난 괜찮아 아, 도와줘 노나 좋은 아침 좋은 아침 돌핀 왜 그래? 놓쳐버렸지만 어쩔 수 없지 괜찮아 돌피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럴까? <웃음> 이건 아니야 뭐 바꿔야겠어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 살짝 바꿔야겠어 응아 어, 다시 해야겠는데 이 부분 마만마맛 아 어, 이상해 돌피 다른 걸 해야겠어 목소리를 바꿔서 해야겠어 아 어, 잠깐만 나 까먹었어 어떡해 어 내가 네, 까먹었다 얘 목소리도 그럼 앞으로 얼마나 까야 도착할까? 아.. 나 까먹었어 목소리.. 아. 아.. 벌써부터 힘들기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다나라 마녀예요 지금은 제사형할 듯과 함께 고양이 바다의 나라로 돌아간 중이에요 <웃음> 자 그럼 앞으로 나가야 렛 g 고 아.. 이거 오랜만에 한데 공략은 기억이 안나두 가지 있는 건 엔딩을 알아 맞장을 시작했다 해수욕 즐기는 자와 달만 정사 레벨을 올림 이거는 RPG 게임도 섞여 있기 때문에 레벨을 올려야 돼요 야 스킬도 있고요 없네 지금은 없네 따다다다다다 세다 샥샥 r p 즈 게임이라서 이걸 레벨을 올리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점점 갈수록 세죠. 마지막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회 경험치 획득 돈백 찌러졌다. 이걸 레벨을 초반에 올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스토리 진행 때 정말 편하게 해. 시간 단축이 돼. 해수 죽인 인잡비야 당겨! 받아버려! 스고이 아얏 <웃음> 왔다 오토 있었는데 에이 뭐 어때? 그냥 하지 뭐올 레벨 1위 빠밤 오토 빠밤 레벨을 빨리빨리 올리고 깨야지 편하지 이거 이스테이그 요거 진짜 마스코트임 요거 와다노아라에서 마스코트예요 그러니까 모게코 캔슬에서는 모게코가 마스코트처럼 그 요거는 요거대로? 빠밤 레벨을 초반에 올리면서 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한지는 한 4년 이제 4년 됐어 이거를 했던 거 4년이나 됐어 이 게임을 한지 그 기억이 안나 스토리 이게 공략을 모기거 캔슬은 어찌 오림픽 아르고 깼는데 이거는 기억이 안나 아 뭐가 떠있어 편지? 우체부 시해볼건 그렇네? 오케이 그렇다는 건그가또 어디랑가 떨어져 버렸는지 거치도? 큰일이라 에디프 상, 나 후회 중이다 부탁 좀할거 그랬네 그래도 입이 내가 하기로 했으니 끝까지 해볼 거야 여기에도 떨어져 있어 이 섬에 있는 걸까? 계속 해봐야 늙겠지뭐 어느 순간 내 목소리는 남목에서 여목으로 지나는 거 아니지 설마 여자 목소리 낸거 아니지 너무 무서워요 저번부터 생각하니까 무섭다 편지가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여기 근처에 있겠죠. 저기 있다. 가방에 떨어져 있다. 아, 으 괜찮으세요? 으 배고파. 또 해야? 나, <웃음> 아, 또 틀렸어. 아, 분명 일이 바쁘셔서 식사를 못 하신 거야. 아, 더 터득 없게 줄게. 아, 너는 왜라? 닭꼬치 좋아하니? 필 비교 없어 잠깐 그건 아씨 시... 어, 위험했어 또 넘게 보냈어 잠깐 그건 내대안성적표고야 별, 별, 별의 열매가 먹고 싶어 그게 아니면 안돼 뭐? 자, 여기 더넛츠 끓고 있으니까 이걸로 대신하라고 별의 열매가 먹고 싶어 뭔데? 먹는 거라면 뭐라도 상관없잖 아아 별의 열매는 이 섬에 안쪽에 피어 있으니까 따라가 볼까? 에이, 그냥 놔두고 가자. 그것보다 자기가 집착 따면 디잖아 새가 따로. 새, 토리, 돌이 따로 토이니 아. 별의 열매, 중얼중얼중얼. 하지만, 힘들어 보이잖아. 우리가 가져다 주자. 너가 그렇다고 싶다면 한건 없지만, 응. 얘가 안 가! 아, 너무 힘들어요. 내가 <웃음> 어떻게 4년 전에 이걸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목에 캔슬하고 어떻게 이걸 다 했지? 나 기억이 안. 나내 4년 전에 내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 진짜 이거 4년 전에 내가 어떻게 했을까? 와, 진짜 이거 전에 나 이게 4년 전나 이걸 어떻게 했는지 진짜 대단해 보여. 지금의 나요, 난 못하겠어. <웃음> 힘들어. 주의 별의 열매를 잔뜩 먹으면 한각해 보입니다. 하루에 1 0개 이상 먹지 않도록 합시다. 빠빵밤 봐, 저기에 별의 열매가 있어. 빨리 가다주자. 칫! 아 뭔데? 별의 열매를 느끼지 못해! 에? 뭐? 무슨 소리야? 내 요구할 것도 아니잖아! 여기 집어쳐! 맞았지? 이딴 녀석 확 딸려버리자! 에아나누아라 너에게 닭꼬치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아 닭꼬치! 닭꼬치 맛있어? 아닌데 닭꼬치 맛있어? 놔줘야되는데 올라가버렸네? 그럭저럭? 으쌰! 딸려버리자! 참 잠깐 얘들아! 날려버릴까? 네, 날려버려야 돼요. 딴, 딴. 아니야, 잠깐만. 스킬이 아직 없네. 급 때리고. 없네. 다 없으면, 따다다다다다. 샥샥. 샥샥. 한명 컷. 왜 맨날 주인공 먼저 때리지? 이해가 할수 없어. 나는. 왜 맨날 선빵을 주인공에 때릴까? 왜 안죽어! 죽으란 말이야! 조용히 그렇지 조용히 내 레벨이 되어라 경험치 200와 많이 준다 근데 돈은 쫓게 주네? 와다노라 레벨 사오 마구 쪼아 대기 털진 오우 카미노 안 배웠단 말인가 자 와다노라 배고프지 이거 줄게 다 꼬치로 줬다 다 꼬치로 줬어 고고고고 정말 이놈의 쪼이이가 밤이 안된다니까? 아, 둬놔나 별행열매. 아, 왔다. 빨리 별행열매 가져줘야지. <웃음> 아, 나 나도 어떻게, 뭐 이제 바뀌고 있어 캐릭터의 목소리들이. <웃음> 그래서 여력은할 거다. 포기는 하지 않는다. 세브. 이 포기하지 않으면 잘될 거라고 했어. 단계 세고 싶다. 기억에 있는데 여기 상렬터인지 모르겠지 뭐 줘야지 괜찮으세요? 응 으... 별의 예매 가져왔어요 자 드세요 응? 음? 호호호호 이걸 이걸 다 같이 보여줘서 오랜만입니다 호호호 이야 덕분에 조금 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내코야마 네, 씨? 네 덕분에 기완 안전해보호호호 이리 바쁘다 보니 항상 시들을 하는 거 깜빡해지고, 호호. 세금 전에 기억는데 말이죠, 호호. 이 녀석. 야, 이거 매번 죄송합니다, 와다노라씨. 아니에요, 큰일 나진 않아서 다행이지요. 다꼬지 어?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긴 유행 돌아오시는 길에 발목 잡으면서 아 미안합니다. 이은의 건지인간 꼭돌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고기가 좋겠네? 닭고기라던가? i 미 자, 그럼 아직 일이 이삿뚜미 맞고 남았으니 만실래? 포덕포덕? 와 빠르다 힘드시겠다 닭거치 닭대가리! 자, 우리도 갈까? 그러자 닭대가리 아니라 비... 비두기 대가리가 아닐까? 여기로 가야됐나? 여기가 길이었으니까 여기로 가야되나? <웃음> 어떤 길로 돌아가자? 우선 세이블. 어떤 길로 돌아가자? 맞네. 오케이. 빠밤빵. 레벨 올려야 돼. 배수 지기자이 짜잔. 빵. 빵. 레벨오, 승리. 레벨오, 빠밤. 너희들은 나의 레벨이 레벨이다. 그저 너희들은 나의 레벨이 될 운명이다. 조영이죽음물 받아들어라. 야. 확살자 같아. 확살자. 확살하는 것 같아. 으흐. 빠밤. 쪼아대기, 오, 쪼아대기 데미 많이 들어간다. 나머지 스킬을 쓰지 않고 때려야지. 오, 다 레벨 5. 엥, 왜 십자가들이 있지? 기억이 안 나. 이 섬에 별일 없을려나 없죠. 십자가가 있는데 왜 가요? 구속계시티 어, 또 너희 레벨이 나왔다. 나의 레벨이 되어라. 얌전지 나의 레벨이 되어보라. 빠밤. 돈도 많이 줄 것? 좋다. 야, 이제 이렇게 돈을 팍팍 모아보자. 돌진? 와. 와 스킬 할때 이렇게 나오네 오 신기해 다른 거는 스킬 쓰고 끝나는데 캐릭터 이제 일러스트 나오면서 되네 와개 신기하다 오 신기 신기해 진짜 신기하다 이게 이렇게 나오네 빠팜팜 기본은 데미지가 약하고 스킬 쓰면 강하건. 오, 해피 쩔었다. 와, 여주인공. 역시 주인공 다워 야, 여주인공의 버프. 가끔 있는 해피버, 해피버프. 해피를 성공한다. 따다. 아, 야. 야, 죽었다. 레버업. 레벨 안 하네. 아, 정말 여기서 레벨을 초, 초반부터 쫙 오르고 가야지. 진짜 스토리 진행할 때 진짜 편하거든. 왜냐면 미래를 생각해서 쓴다라는 핵시메일격와 오케이 레벨 업 마지막 희생자 너는 나의 레벨이 되어라 얍 착착 짜잔 동마부 도격 그러면 이제 애들 레벨이 돌필 레벨 요 깨물기를 배웠다 <웃음> 잠깐만 남캐까지 <난케까지> 생각하려면 <웃음> 있는데 목소리 아 벌써부터. 날씨 좋다. <웃음> 나 어떻게 또 까먹었어, 조조이꺼 복써이를 잠깐만, 물좀 마시겠어. 아, 물이 계속 땡기네. <웃음> 날씨 좋다.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야. <웃음> 어이. 어? 마다 놓아라. 아, 상어. 아니네, 마녀. 아, 마녀였어요. 오오오오 저 키였어. <웃음> 나또 실패했다. 아. 아, 색감은 만아 다. 크로마키씨. 요호 휴, 겨울따라 잡았네. 참말, 바다랑 그 차이는 없다니까. 바다랑 씨 저도 있어요. 아, 록, 로봇꽃장도 바다 위에는, 새 풍경이 빗자루 있다고 다녀는 지루하단 말이지. 그런가요? 크로마키 씨, 무슨 일로 여기에? 응? 아하, 아니, 가끔 바다에 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어서. 크로마키 니 그게 아니에요. 그거 갖다 주러 온 거잖아요. 아, 그랬지, 로브콘 와다노라, 너한테 깜빡 잊고 두안간 물건이 있어. 두거간 물건? 초록. 자, 여기 노아 우카리나 아아 왜저 물건이지? 나, 나, 난왜 이런 소중한 물건을 잊어버리고 와닿지 덜렁지 뭔가 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했더니 설마 이런 소중한 물건 잊고 있었다니 뭐 어쩔 수 없지 저쪽에 가는 건 이번에 처음이잖아 분명 여러가지 긴장해서 그랬던거야 아, 설마 이거 갖다주시려고 이걸 여기까지 음! 크루마키씨 정말 감사함, 고맙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요즘에 이 근처도 날아보고 싶었으니까. 저는 모자에 떨어질까봐 무서웠어요. 애는 괜찮다네. 안 괜찮아요. 이거 참 여전히 말이 안 되는 사용법은. 마다노아라의 사용법은 본받은 거 어때? 그러니까 새랑 분어랑 상어였나? 상어 아니야! 아 돌빙 울렸어! 아하하 미안 미안 크로 어키님 상어로 돌고래는 전혀 다른거예요 닮았잖아 안 닮았어 알았어 알았어 살갈게 이거 참 생선은 따뜻하지 보여서 크로 어키님 돌고래는 생선이 아니에요 응 음. 응? 왜, 그, 왜 그러니, 너 알아? 아, 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시 정말, 감동 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보저러니 뭐 나도 너희들이 따라가볼까나. 집으로, 돌아간다! 뭐, 잠깐, 벌리 있어서 나중에 갈 거지 마. 에. 그럼, 일단 여기서 실례해지 다음에 또 보자, 와다 놓아라. 네? 으어, <웃음> 나 이거 목소리 몰라나다 그냥, 다 바뀌어도 나는, 이거 게스트만 있으면 내 목소리 어, 어떤 거든 질러보자면 뭐 언젠가는 잘 되겠지. 뭐 다른 게임인지 쪼꾸라할때 더빙. 어, 상어가 아니야 상어가 그렇게 무섭지 않아. 더빙 뭐든 상어가 그런 상어인거 아니야. 특히 그 상어가 나쁜 녀석일 것뿐이지. 어, 놓너 알아? 그건 지금 너에게 있어? 중요한 존재니? 물론이지 상어.. 아니야 나는.. 지금 이상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 내가 에디푸상한테 부탁을.. 해, 에디프상 얘기할 때말 들을걸 남자는 근데 한번말 뱉었으면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켜본다 내가 오늘 나 성공하고 말 것이요 더빙을 부탁했어야 되는데, 기회를 줬다 내가 놓쳐버렸단 말이지? 그러니? 근데 나가, 나 이미 매를 말을 뱉었어. 그럼 주우 담오스가 없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해보겠어. 담오스는 없어. 난 이대로 끝까지 해본다. 오토. 놓쳐버렸지 맞아요. 놓쳐버렸어요. 땡 완전히 놓쳐버렸다. 근데 문제문제 아세요? 러스트파티 팀장인 코우상이 이제 통화할 때 욕먹으러 랍니다 미쳤어요? 저는? 어 이제 나 남자도 여자도 아닌 것같아 아닌가? 여자로 내버린 건가? 아니야. 뭐가 아니야. 너 망했어 에프라 아니야 아닐거야. 망했다니까 에프라 아니야. 망했어 자식아. 어후... 맞아 나 망한 것 같애. 우유, 하필이면 고우성이 그걸 보고 갔줄을 몰랐어.